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시나무 한번 해볼게요 가시나무 C장조 곡인데 네 C장조의 주요 사마음은 C와 F와 G 이세 개가 주로 나옵니다 거의 이것만 나온다고 봐도 돼요 아, 다른 코드도 나오긴 하는데 네, 4비트가 어, 어울리는 반주이고요 시내 줄고 혼내 내손 여덟 마디 봤는데요. C F C G C F C G C 이렇게 간단한 코드 진행이에요. 아직 어, 건반이 손에 잘 익으시지 않으신 분들께 괜찮은 곡입니다. C 기본 위치만으로도 해도 되겠고요. 아니면 어, 포지션을 바꿔서 이렇게 쳐도 되겠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여덟 마디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되고요. 음, 그 다음은 F로 시작합니다. 아, 그 틀렸다 네, 이렇게 돼요 f c f d g 아, 여기서 D 코드는 5도 화음인 g 장조의 5도 화음 d를 빌려온 차형 화음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복잡한 a 마이너 e 마이너 6도 화음 3도 화음 뭐, 두 번만 쓰이고 또 똑같이 f d g 이렇게 나와요. 일단, 맨 마지막은 첫 소절 반복입니다. 네, 내가 너무 아서 당신의 네 아침이라 이 노래를 어, 진성으로 부르지 못하겠어요. 가성으로 불렀는데, 특히, 어, 네, 안 좋을 때죠. <웃음> 죄송합니다. 예 여기서 F 다음에 D코드가 나왔을 때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나 베이스를 F샵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진행이에요 F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보다 F F샵 G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곡 어, 되게 괜찮은 곡이에요 명곡이죠 선반에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3장 쪽 주요사마음 연습하기 아주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아, Am2m 나왔던 거기도 사실 바람만 불면 F 외롭고 또 외로워 C 이렇게 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요사마음에 비코드 하나 더 나왔다 너만 보셔도될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안 해도 될걸요?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좀 재미는 없겠지만 새들도 가시에 요거 하나 안 나온다는 곡만 빼고도 노래를 할수 있을 정도로 C, F, G 요세개 코드만 거의 가지고 노래를 할수 있는 곡입니다 이 곡으로 연습하실 때 기본 위치로도 잡으시고 기본적인 차분한 4비트 반주를 연습하기 아주 좋은 곡입니다 네,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레슨은 다른 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